안녕하세요. 도와를 키우겠습니다. 영수맘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같이 있는 소비 도와드릴게요. 조스트 오미안입니다 네, 마음의 준비가 좀 되셨어요, 여러분. 저의 모공을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걱정이 되긴, 되긴 해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저 전... 우와... 어머! 무대를 한번 모셔보고 어 스튜디오에 지금 유일한 남자, 성일성 피 d 님이 계시네요. PD님. PD님, 바쁘척 하지 마시고요. 피빈님 오늘 극한직업 체험이네요 아, 아 블랙, 역시 블랙헤드 아, 와, 동민도 아침. 깜짝 오. 오 시원해 시원해 오 지금 모두가 기뻐하는데 혼자만 얼굴이 지금 자 아, 이제 운명의 시간 노즐 공개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자리로 돌아가셔도 돼요 네. 왠지 제가 아까 먼저 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수연해지고 있다 지금 스튜디오가. 스텝들 <웃음> <웃음> 눈물 겪습니다 오늘 마음의 준비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 카메라 감독님. 박수 한번. <웃음> <웃음> 아 근데 피지가 아까 피디님이 다시 나오셔야겠다. 너좀 <웃음> 다이나믹하지 않네. <웃음> 너무 깨끗하신데. 어. 근데 <웃음> 어. 피부가 워낙 좋으세요. 에이 거짓말 안 하셔 아까 많은 안 되겠다 하셨는데안 되겠다. 안 되겠다. 피디님 다시 나오셔야겠어요. 스텝들 눈물 겪습니다 오늘 소프트 소프트. 소프트인데, 와우, 소프트인데 이래도 되나요? 아, 소프트. 어. 한번 스크롬 갑니다. 이거, 이거 굳이 우리가 어플, 확인해야 돼? 어플, 어플에서 떨어지 보이세요? 저 <웃음> <제가> 어플 <웃음> 보세요. 너무 잘 보여. 피지가 이렇게까지 빠진다고? 딱이지도 않아. 너무 괜찮 <웃음> <웃음> 오늘 집에 가서 우는 건 아니죠, 피디님?